국들 봤을 도 부끄럽고 좀 국제적인 망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외국으로 받는 선물이 대통령 기록물입니까? 아닙니까? 국가 기록물입니다. 국가 기록물이죠? 그걸 퇴임하는 대통령이 사사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산계는 근데... 어떻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르게 되었습니까? 음... 윤석열 누구...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자 시절에 키우던 것이니까 계속 키우도록 하시죠 해서 양해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국가기록물이기 때문에 위탁관리한다는 <웃음> 법률적 근거는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안 그런 약속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다만 위탁하기로 하고 시행령을 고치고 자 했었는데 법제처 의견이 위탁을 하려면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법률의 근거가 없으니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그게 법제처의긴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에 입법 예고 했던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언제 시행령을 개정하든지 법률을 개정할 예정입니까? 법률을 개정 계획은 없고요. 지금 위탁 근거도 없고 다만 다른 곳을 정하여 사육 보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시행령이에요. 그, 다음, 그 다음에 그 시행령을 넣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시행령을 그렇게 넣을 수 있습니까? 법률의 위임금고가 없다면요 위탁이라는 걸 하려면 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다른 곳을 정하여 사육 보존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령을 고치조가 그 추진 중입니다. 전 의원님 시간이 그 세번째라십니다 관리 좀 해주십시오. 그 시행령을 언제 예정합니까? 지금 다시 입법 예고를 해야 됩니다.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까? 부처간 협의를 지금 정부의 무지가 없다고 보고 대통령이 국가규정을 다시 방화하겠다고한 것이 파양이니까 사유값이 모자라서 파양하겠다고 누가 랬습니까파양의 뜻은 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전해온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입법 예우를 하고 새로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위탁의 근거는 없지만은 다른 것을 정하여. 사육 보존하게 할수 있다. 또 예산 지원도 할수 있다고 지금 입법 예고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정부의 선이 아닙니까? 그것이 무던려서 더 이상 이렇게 지체절방에는 방안하겠다. 국가기록문이니까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 측의 입장 아닙니까? 그건 제가 알수 없지 아니, 아니, 어머님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어떤 의미로 방양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지는 모르지만 정부는 시행령 개정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자, 거는 다만 그런 뜻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그 마무리하시던지 보충 아니, 젊은 때 언니,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있는지. 드리는 거 아닙니까? 네. 조은희 의원입니다. 비서실장님 예. 어, 전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슬픔과 고통이 큰 시점에 전직 대통령의 풍산계 양육비 242만원 혈세 지원 논란이 한심하고 또 황당해서 사실 확인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2018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을 받고 함께하고 있던 풍산계를 사실상 파양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인데요 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이 국가 대통령 기록관리법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한다면서 더 이상 풍산계를 키울 수 없으니 반환하겠다고 했는데요 행안부 차관은 사실상 파양이라고 하던데 대통령실이 시행령 개정을 반대했습니까? 그 이거는 그 위탁하는 거야 뭐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군 제가 보기에는 법제처에서 저희는 그 네. 위탁 규정만 놓고 그 다음에 어, 그런. 규정일 때뭐꼭뭐 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안 한다 그런 거는 보통 시행령에 잘안 넣어서 네. 네. 그런데 아마 법제처에서 그 위탁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지 뭐 그런 거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네. 그 저희는 뭐 처음에 아마 그렇게 어 의견을 내고는 그 다음부터는 전혀 안받안 어 받다 안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잘못된 얘기가 네, 지금 예. 전파되고 있는 거네요. 대통령 기록관에서는 총상계 두마리에월 50만원에서 최대 242만원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고 합니다. 네. 네. 어, 실장님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루 8시간 주 5일 한 달을 꼬박 일해서 최저임금이 191만원입니다. 네. 어, 그리고 기초수급 1인 가구 생계비는 42만원입니다. 어, 242만원이면 어, 수많은 가정에게 정말 간절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좀 저는 참 아쉽습니다. 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퇴임 직전 대통령 예우보조금을 2억 6천만원에서 3억 9천만 원 거의 4억 가까이 인상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매월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비과세로 1,39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다 더해서 풍산계세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이와는 별개로 뭐 3억 9천, 4억이나 1,390만 원과 별개로 국민 세금으로 월 242만 원을 지원을 왜안 해주냐, 지원을 해주면 키우고 안 해주면 가져 가라 이런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저는 참 걱정스럽고 또 재수럽기도 합니다. 어, 돌이켜 보면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취임 초기에 대통령이 우리 부부의 식대와 개, 고양이 사료값 등에 대한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대통령 취임 기간 중에는 본인이 부담했는데 퇴임한 후에는 국민 세금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뭐 그쪽에 뭐 확인은 안 해봤지만은 예잘뭐 나라 어른이시고 하니까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그 입장을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 정말 오래 정든 반려동물이라면 국민 세금으로 사료가 필요 없으니까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신 위탁 근거만 마련해 달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조금 조용 해주시겠습니까? 그는 화면에 보다시피 오죽하면 네티즌 사이에서는 개세 마리도 책임 못 지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겼었냐? 이런 한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보는 것보다 이런 일각에서는 북측에서 선물받은 봉산계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난 다음에 토사구팽이 아니고 견사구팽시킨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당한 논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좀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주시겠습니까? 제가 아마 저 부처 지금 협의 중이니까 좋은 네.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조금...